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지 영상으로 왔는데요 이때까지 요 영상 요 근래 영상이 제가 저번주에 한번 쉬었죠 저번주에 한번 쉬었고 그 다음에 저번주에는 저번 저번주에는 어쨌든 한번 쉬 한번 영상을 두번 정도 올려야 되는데 쉬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요리 영상과 그 다음에 파일이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주 컨텐츠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 저기 적어보자면요. 일단 파만니는 어이거 볼펜이 안 나오네. 일단은 파만니 파요생은 일단 기본 컨텐츠가 될 겁니다. 파파 파, 파요생과 파만니는 기본 컨텐츠가 될 거고요. 여기서 파만니 파만니 그 다음에, 파요생. 파요생은 기본 컨텐츠가 될 거예요. 기본 컨텐츠가 될 거라서, 요 기본 컨텐츠는 이제 절대 웬만해서 바뀔 일이 없을 거예요. 웬만해서 바뀔 일이 없을 거고, 판만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만약에 리뷰할 만한 이제 소재가 다 떨어졌거나, 웬만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만년필 모으는 게 취미다 보니까, 이제 만년필 모는 것도 취미고 만년필 외에도 보유 펜이나 샤프 같은 것도 리뷰를 하다 보니까, 파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가 떨어질 걱정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말이죠. 그래서 파만니랑 파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어, 굳이, 뭐, 제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기본 컨텐츠 쭉 밀고 나갈 거예요. 쭉 밀고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 방송이 있고, 그 밑에 트위치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그 파일이가 있죠. 파일이가 있는데. 그 팟도사 같은 경우에도 파마니의 파생이라서 팟도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살 때마다 살 때마다 찍을 거라서 팟도사도 기본 컨텐츠로서 일단은 안 사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위치랑 파이리가 있는데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트위치 방송을 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트위치 방송을 할 거라서 어 그때 그때마다 이제 방송을 켜서 그걸 녹화 본을 그대로 으운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편집 실력도 딱히 없는 데다가 굳이 제가 뭐, 먹이업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먹이업도 아니고, 뭐, 제가 게임을 그다지 즐기하는 편도 아니고, 뭐, 자주 키는 것도 아니라서, 다시 보기를 그냥, 그냥 생을 올릴 거예요. 그걸 때문에, 트위치는 그냥 부수적인 그런 컨텐츠라 보시면 되고요. 그냥 한 번씩 올라가는, 그냥 한 번씩 이제 뭐, 제가 심심할 때마다 켜가지고, 녹화한 다음에 올리는 그런 영상이라 보시면 편하고요그 다음에 파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계나, 이런 시계나 아니면 핸드폰, 뭐, 기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물건들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 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도 이제 파일이 같은 경우에도 부수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주는 안 올라갈 거예요 물론 자주 올라갈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한번씩 이제 제가 소재에 대해서 이제 파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이게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향기나 뭐 일단은 뭐 여러가지 저도 이제 찾아야 되는 이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이 안 찾아질 경우에는 파일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파요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한 번지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파요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2017년 쪽에 제가 요리 영상을 많이 찍어 올렸잖아요 원래 요리 영상 찍던 사람인데 파완이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원래 원래 그러니까 원래 요리 영상을 찍는 사람인데 이게 바뀌게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정책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두 개를 합쳐서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파만이나파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컨텐츠로 파도사가 파도사 또 같이 이제 파도사 그리고 파만니파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주력 컨텐츠로 쭉쭉쭉 올라갈 예정이고요. 트위치나 파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부인 컨텐츠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역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파완이파요생 트위치 파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컨텐츠를 하면 막 여러가지 섞여서 막 보기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 제 유튜브 자체에 좀 여러가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 여러가지 올라가다 보니까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조금 어, 확실하게 한획이라된 컨텐츠가 없지 않느냐 라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파마니의 파우생 주력 컨텐츠로 잡으면서 이거는 무조건 일주일에 하나씩 이상 하나 이상 올릴 예정이고요 파마니 파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틀어서 <웃음> 통틀어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 이상 올릴 예정이고요 트위치랑 파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부수적인 컨텐츠다 보니까 자주는 안 올릴 거예요 자주 안 올리고 그냥 뭐 파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소개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올릴 예정이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스케줄에 상관없이, 제 원래, 원래 스케줄이 일요일에, 일요일에 하나 올리고, 수요일에 하나 올리는데, 그런 스케줄에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올릴 거예요. <웃음>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킬 때마다 올릴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목록을 따서 추가를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보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재생목록으 넘어가셔서 보시면 좀 감사, 하,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저 저번 주에 한번 쉬었잖아요. 저 저번 주에 한번 쉬었던 이유가 제가 원래 조금 거식증을 앓고 있어요. 거식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거식증이 이번에 다시 재발을 하면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목 상태가 지금도 좀 많이 안 좋은데, 목 상태가 지금도 많이 좀 잠겨 있는 상태고 목이 말할 때마다 조금 아픈 상태인데 어쨌든 그래서 한 주를 쉬었어요 한 주를 쉬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한주 쉴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주 쉬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 모르겠어서 쉬진 않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공지 영상은 아마 어 그냥 오늘 올릴 예정이고요 이거 찍는 그 순간 바로 올릴 예정이고요 어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